이번엔 종합사회복지가 안 됐는데. 발산음에선 어. 자, 선수 활동 참여 이주 체험을 예,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리고요. 자, 채 포인트 도1월에 제가 진행했고 그리고 두달 뒤에 i m f 캠퍼스의 낭만이 없었습니다. 뭐 재밌게 놀고 동아리 생활하고 그런 게 있고, 하긴 공무실 준비하는 데 내가 적성이 뭐지? 뭘 해야 되지? 라는 고민을 제가 두달두달 두달 내내 했던 기억이 있어요. 신경성 위험 생기죠. 위궤약이 생겨서 구운이 막. t 0 0 t h o years later. 귀한 경험,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멀리서 해던 거랑 다르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. 합 <목소리>